해외 구매 대행으로 온 레버가 도착했다. 배송비 무료의실 구매가 37,000원이다. 당연히 교체는 직접 했고 이로 인해서 클러치 육격 작업은 다시 했다. 그 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MT-07과 번갈아 타더라도 이질감 없을 정도 아울러 계기판만 간신히 가리던 스크린도 해외 배송으로 주문해서 교체했고 이것 또한 무료 배송에 55,000원이다. 다음 작업으로는 USB 충전선을 매립할 건데, 일단 그렇게 안 열리는 리어 시트 캐노피 제거 시트도 제거해야 한다. 우측 뒤 카울을 제거하고 나면 매뉴얼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예비 단자가 나온다. MT-07 같은 경우는 좌측 연료통 카울 쪽에 예비 단자가 있다고 알려줌. 이것이 예비 단자로 쓸수 있는 커넥터 부분인데 저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이 고무 재질인데 빼기가 쉽지 않았다. 단자에 연결할 부분도 가공을 해야 한다는 맞는 부속이 없으니 기존의 것을 자르고 다듬어서 끼워 넣었다 됐다. 사이드 카울은 벨크로와 끼워 넣는 방식으로 손으로 잡아떼면 된다 USB 충전기 본체의 배선 길이가 짧아서 시트 아래 매설하고 충전선만 긴 걸로 연결해서 핸들까지 보내는 방법이다. 하울을 다시 덮고 USB 본체의 전원은 항시안 상태로 켜두면 키온 상태에서만 충전이 되는 상태로 마무리. 빠른 충전은 USB 케이블의 특성임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이 고속 충전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충전이 아닐 경우 내비게이션 사용 시 오히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큰거 사이드 케이스 설치가 남았다.